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43rd love letter. 어, 역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오늘까지. 전도서를 내일도 이제 제가 젊은이 예배 때 설교를 할것 같은데 음,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Keep your creator in mind while you are, you are young. Keep your creator in mind while you are young. 어,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해라. keep your creator in mind.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제혜로웠다는 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결론일 수 있는데요. 어, 어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결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특히 러브레터는 성경을 신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로 어, 접근하고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기 이렇게 한국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음,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했다고할 뭐 수도 있겠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내일 젊은 이 예배때 어떤 설교를 잘좀할수 있을까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것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제가 또 신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4 2 n d Love Letter 녹음한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죠? <웃음> 이렇게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감사합니다 뭐 신께 감사한데 어그 그러니까 에클리지아스12 마지막 챕터에 이1 2장 1절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뭐 수련회라든지 그런데 주제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어이또 혹시 들으시면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솔로몬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최고의 성공한 인간임에도 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그 많은 성취를 했던 이 왕인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굉장히 허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넌센스하고 어, Tracing the wind, 바람을 쫓는 것 같다, 인생이. 어 우리는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허무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허무해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참 많은데 많은 것을 또 이루었다고 해서 반드시 허무하지 않느냐 뭐솔로몬을볼 때도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주변을 잘봐 보시고 또 멀리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가 않지 않나요? 어, 저의 경우도 예. 뭐 굳이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하는데 어, 제가 어젠가 그뭐 보통의 연애인가 최근에 나왔던 그 사랑에 관련 공효진 씨하고 김월 <웃음> 죄송합니다, 그, 어, 그, 남자 배우. <웃음> 조금 괜찮게 생각하는 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 어쨌든 그, 김래원이죠 아, 생각났네요. 김래원하고 굉장히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수작인 것 같아요. 최근 나왔던 그런 남녀 사랑 이거 중에서 자연스럽게 집중하면서 몰입하게 됐던 영화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남녀 관계가 처음에 이제 스파크가 뛰고아그 공효진 그 영화를 얘기한 이유가 공효진 씨가 그 멘트들이 그 이제 공효진이 역할을 했던 그 여자 주 여자 주인공이 멘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뼈를 때린다 그럴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녀가 약간 썸을 탈때뭐 요때만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했던간 어 그런 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뭐 연애를 다해 보신 분들은 그 처음에 아저 사람과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될 때그 짜릿짜릿한 것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효진 씨가 그 영화 속에서 얘기해서 굉장히 어, 참 재미있으면서 공감이 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남녀간의 사랑도 이제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웃음>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족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신비감도 사라지고 처음에 그렇게 막 뿅뿅 가던 것이 그런 스파크가 이제 the spark is gone 이 표현 엄청 자주 쓰네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무덤덤해지고 예, 뭐 책임감에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뭐 이제 뭐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어 정말 뭐 책임감도 사랑이고 어다 어,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음이 전도서 12장 ecclesia s s t e 12 어, chapter 12 verse 1 에서 굉장히 또 리얼리스틱한 얘기를 해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어, 그, 제가 밑에 이제 띄어놨는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살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들죠. 그러면 I don't enjoy life anymore.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즐겁지가 않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득 문득 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 이제 되게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 12장 전반부에 보면은 막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온다 그러죠. 예, 저도 언제부터인가 진짜 슬프게도 이제 가까이 있는 거를 볼때 안경을 벗더라고요. 제가 아, 좀 짜증나네요. 얘기하면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제 저희 친형이 목사인데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도 그렇지? 너도 이제. 가까운 거잘안 보여서 안경 벗으면 더잘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음> 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제 친형이랑 이제 나이차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슬픈 거 같아요 예. 여기 그 cv에 보면은 Your, uh, 3절에 your body will grow feeble,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your teeth will decay, 이빨이 썩고, and your eyesight fail, 시력이, 시력을 잃게 되고, 예, 너무 슬프지 않나요? 예.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정말 해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진이 빠지도록 놀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도 밤에 자기 전에 정말 이불 속에서 깔깔대면서 그... 자기 전까지 놀고 그랬던 기억이 아련한데 이렇게 형이나 저나 다 이제 노안이 오고 <웃음> 이제 중년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만 볼 때는 참 뭔가 이게 진짜 넌센스예요 좀 이렇게 할만한 것 같으면 젊음이 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살로몬도 얘기한 것 같아요. Keep your creator in mind. 마음에 간직하라고. 이 세상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성취했지만 뭔가 이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남겨두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그 지혜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한한 이 인생의 그 너무 마음에 Burden down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You will be burdened down with troubles and say, I don't enjoy life anymore.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생에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몸도 세약해지고. 그러니까 유한한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영원한 신이 우리의 존재를 크리에이터가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메이커잖아요. 우리를 만들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간직하라는 게참이 지혜자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론입니다. The message라는 번역본, 고어체의 현대 영어기 때문에 자주 같이 보고 있죠. 거기서는 honor, 12장 1절이 Honor and enjoy your creator while you're still young. Enjoy your creator. honor your creator. 그분을, 그분에게 영, 그분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뭐, 유명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신을 즐거워한다는 것, 신을 즐긴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인생의 의미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장발장 얘기를 할 텐데요. 장발장에서 그자베르라는그 형사가 자살을 하는 게그의 인생의 어떤 드라이브 추진력이 사랑이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뭐 진실을 밝힌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 더 살고 싶지 않다 예, 오늘 아까처럼 I don't enjoy life anymore 예.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즐기지 않는 예, 뭐 죄, 그 죄인을 잡아내가지고 뭐 감옥에 가드는 그것이 의미였었는데 이제 장발장 하여튼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예, 무의미하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음,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어,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에서 이제 그 반대적인 자배이 얘기를 한 건데 남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와 신과 사랑을 너무나 비슷한 감정으로 신께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분의 어떤 대언자인 프로핏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너무 자주 연인이나 부부나 여기에 빗대어서 어, 자신인 신과 또 자신이 만든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일은 너무나 잦습니다. 어, 그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바람을 피우냐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가 어떻게 해? 잘못된 대상 그 신이 볼 때는 영원하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우상들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들 뭐 오래된 나무, 뭐 바다, 막 하늘 이런 거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예. 또는 수단적인 돈뭐 맴몬이즘이라고 그러죠 맴몬, 만몬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신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대상이 너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신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너의 먹을 것들을 챙겨주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만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한눈을 잘 파느냐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사실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정말 열받으셔서 엄청난 벌도 정말 후려치시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꼭 이스라엘의 뭐 선민 어떤 chosen people 예, 선택받은 그들은 샘플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저의 인생 속에서 늘 있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을 의식하고 사신다면요 어... 레미제라블 그 정말 인생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는 레미제라블인데 여러분 거기 2012년인가 만들어진 그 영화 있죠. 휴잭맨하고앤 헤더웨이 나오는 그거를 정말 안본분들은 12세 관람가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 젊은 예배 우리 학생 중에서 제가 이거 얘기하고 유튜브 듣는다면 내일 젊은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꼭 들어보세요. 내일 제가 젊은 예배 때그두 곡을 유튜브로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곡은 I Dream the Dreaming이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 곡은 Come with Me라는 곡이에요. I Dream the Dream은 이제 레미제라블의 그앞 부분쯤에 나오는 And the Way가 그 Fantin, Fantin. 예, 이게 원래 프랑스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불어가 프랑스어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 프랑스 친구들.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있을 때 그거 맨날 서로 그 발음 따라해보라고 저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못 따라하니까. 예. 영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프랑스어. 예. 팡틴인가? 했 여튼 예.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웃긴 내목이 아닌데 제가 그 영어, 불어 발음 때문에 웃고 있네요. 예. 어, I dream the dream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 앤 헤더웨이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그... 빵틴 역을 하려고 엄청나게 감량을 하고 정말 완벽하게 그 역을 소화하지 않았나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의 인생을 살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개인적인 환경이나 정말 바닥과 그 정말 바닥에 있는 그 여자의 비참한 심정을 너무나 잘 노래했어요 그 표정과 그멜로디어 가사 속에서 I dream the dream 제가 우리 그신글 사랑에 빠진 크리스 거기 love letter, love story, love song 이렇게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거를 좌표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거기 해석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 서브 타이틀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 이거를 듣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뭔가 마음에 터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정말 또 울먹이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너무나 realistic하고 I dream e d a dream은 정말 명곡이에요. 예. 그 가사가 제가 이곡 듣고 너무나 좋이거또 주... 수잔보일이라고 영국의 어느 여자분이 그 여자 폴포츠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어... 켰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곡의 가사가 여러분 너무나 주옥 같아요. 내가 밑바닥을 치고 남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그 한때 나와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에게 언젠가 다시 와서 나의 남은 정말 남은 인생만이라도 정말 같이 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어, 사실 판틴이 그레미저라블에서 결국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 저 결국엔 외롭게, 순영원인가요? 하여튼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여자인데, 여러분, 어, 그 비단, 판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쉽게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런 어,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고독사라 그러죠.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재밌게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도 산속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방에 무섭고 개는 뭐몇 마리 데리고 근데 그분들도 가끔 보면 다 꿈이 있어요. 예, 그 산속에 때로는 가족도 없고 막 이런 분들 홀홀 단신으로 사는데도 다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프로포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 그 외로움과 그 사랑에 대한 갈망과 그런 거참 애절하죠. 근데 I dream the dream 이란 곡을 너무나 잘 그렸고, come with me 가 대박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전도서 12장 1절에 그 창조자를 keep your creator in mind 를 정말 잘 보여줬어요. 그 장발장과 그 장발장이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던 싶던 코제트라는 그그 그 딸처럼 키운 예, 파운틴의 딸이죠 맞죠 이거 아니면 은 망신인데 맞죠 여러분 <웃음> 아니면 은 정정해주세요 뭐 제가 디테일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컴 예. 위드미 어, 진짜 명곡이에요 여기 보면 정말 이제 자기의 미션을 다 마치고 코제트를 정말 믿음직한 남자에게 결혼할 그런 약혼자에게 넘겨주면서 장발장이 이제 목숨을 거두죠 그런데 거기서 어 먼저 이제 천국에 간 판틴이 정말 주옥 같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 장발장 위로하면서 어 그 영어 가사가 이제 사물 주어를 한국말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와닿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체인도, 어떤 그 죄수였잖아요. 오랫동안, 감옥에서. 저도 약간 얘기하면서 울컥하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체인도, 어떤 그 너를, 당신을 올감했던 체인도, 천국에서는 당신을 파인드, 당신을 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유로울 거다. 어, 그런 가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해설도 잘,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신에 되게 집중합니다. 어 어떤 하나님께 되게 집중해요. 그래서 신께서 당신 위로해 줄 거다. 거기는 정말 거기서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그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그 남녀 판, 판틴과 그 제발장이죠.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그거를 너무나 뮤지컬에서 잘 그렸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왜냐면, 하좀 사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 막,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이게 하여튼제 가슴에 너무 터치가 돼가지고, 심지어 제가 한, 지금은 한 5, 5년 전인 것 같은데,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뉴욕에 이제 친구도 만날 겸, 뭐 여러가지 위해서 뉴욕을 5년 전에 갔는데, 갔다가 병 났죠. 또 돌아다녀가지고. <웃음> 근데, 어, 그때 하여튼간, 제가 그, 뉴욕이 또뮤지컬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발장을 봤죠. 그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거를 티켓팅을 해가지고 봤는데 <웃음> 그이두곡 아이 r e 더 m t 그 여자 뮤지컬 배우가 열창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뚜루룩 역시 감동 근데 너무나 웃긴 거는 그 노래 끝나고 언젠가부터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 앞좌석에 좋은 좌석에 앉아가지고 침도 조금 흘렸던 것 같은데 <웃음> 아 너무 창피하네요 그러다가 잠이 깨서 Come with me 나올 때 다시 또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좀 웃기네요. 예. Come with me 나올 때그 빵틴이 죽어가는 어 장발장을 위로하면서 신께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고생했다. 당신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참, 그, 하여튼간, 그때는 또 울고, 예, 속으로 내가, 제가 자괴감 들어, 내가 뭐 하는 거지? 비싼 돈대고 <웃음> 뮤지컬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예, 뉴욕에서 또 거기 보면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어쨌든, 예, 잘 즐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거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어, 음, 우리 만드신 크리에이터를 기, 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어, 고귀하고 높은 인생의 목적인데 참 어렵죠. 그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 신이 정말 그 아들을 포기한 희생, 또 우리 그 장발장 얘기를 들었 얘기를 했지만, 어, 장발장이나, 그, 펌틴이나, 코제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쉽겠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리사랑, 이런 게 내리사랑이 어떻게 쉽겠어요. 예,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버티게 해주고, 또 신을 닮은 신의 형상, The image of God. 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이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그 가장 고귀한 그 부르심, the highest calling, 그거를 늘 고민하면서, 예, 또 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제가,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살아야 할것 같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예, 우리가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한 23분 정도인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도 내일 또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